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e v e r y b o d 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Hey, ba ba ba ba ba ba.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해 내 마음에 계신 주 찬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하리 나힘들고또 외로워 지치고 쓰러질 때. Yeah. 떠나지 않으신 내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주님 나를 사랑해 나도 주님 사랑해 언제나 함께 계셔 주께 영광 돌리리 Everybody s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해 내마음에 계신 주 찬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하리 내 마음이 답답해 포기하고 싶을 때내손 잡아 주시네 나를 꼭 안아 주시네 주게, everybody say,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해, 내 마음에 계신 주찬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하리. 하지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넘어지지, 마 넘어지지 마 주가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해 내 마음에 계신 주 찬양해, 주님만. 자 보세요. 괜